할렐루야 자 오늘 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두번째 두번째 어, 두번째 어, 오늘 말씀을 전할때 은혜가 될줄믿으시기 어, 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사람만 찾아가느냐 착하고 선한 사람만 찾아가서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은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얼굴도 잘생기고 어?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만 찾아가느냐? 돈 많은 사람만 찾아가느냐? 어, 또 성공적인 사람만 찾아가느냐?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괴로웠죠. <웃음> 어, 돈도 없고, 어, 또, 물론 뭐 조금은 있겠지. 돈도 없고, 뭐, 지식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어? 어, 배경도 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설마 교회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을 많이 볼수 있어요 하물론 목사님들도 많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 어? <웃음> 오늘 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주님이 가는 곳에 주님이 일하는, 곳에. 어, 주님이 일하는 곳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까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가난에서,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고, 영적인, 영적인 가난에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음. <웃음> 여러분, 서울에 제가 서울의 종로를 이렇게 종로로 이렇게 가보면, 종로가요, 정말, 거기가 면동을 끼고 이 종로가, 검사라기 땅이에요, 검사라기 땅. 아, 거기는 뭐, 땅한 평에, 뭐, 1억, 2억씩 가는 검사라기 땅이에요. 그런 땅에다가, 철간도 몇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교회가 탁, 들어서나 보면, 어? 어? 여러분 연동 교회, 성동 교회, 영락 교회, 크큰 산악이 땅에 그 교회가 크 그것도 막 작은 교회가 아니야. 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렐루이 네. 네. 인생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본문에 앞서 조선시대이 조선의 조선 말기 에, 1885년도에 이 아. 암흑의 땅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에. 그리고 어 궁극적으로 다부 양반과 양반 신분제도가 있었고 특히 여자들 여자분들은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조선 왕조가 망했어. 조선 왕조가 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조선 왕조가 망한 게잘된것 같아. 여러분 아, 또벌떼처럼 다들 아, 아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스스로 나라 백성을 지킬 수 없는 나라. 아, 근데, 거기서 서양 성교사들이, 서양 성교사들이, 차, 재물 포해서, 여러분, 은도우도와 아펜젤라라는 두 성교사가, 차, 어, 배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따르러, 이 암흑의 땅에서, 어, 이 암흑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 시작한 거야. 예 할렐루야! 근데 네. 여러분, 어, 저기 평양에는 옛날에는 평양에는 뭐가 많았 아, 어? 옛날에는 평양에는 뭐가 많았다 평양에는 기생이 많았다 그래서 어, 평양에 가서는 여자들은 어, 일부를 잘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자 거기 이기풍이라는 이기풍이라는 건달이 살고 간다리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어, 자비와, 궁율과, 궁율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는, 어,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우리 기독교는, 어, 이 사회 속에서 첫째, 이사회에 궁율을 베풀자다, 궁율을. 궁율과 어? 어, 자비. 용서를 베풀 근데 이 이기풍이라는 어, 그 건달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제 먹고 놀고 어, 그런 이편한 람 그러니까 이기풍이가 그가 또 가까이 하는 거는 또뭐또 뭐, 또 무당을 또 가까이서 무당을. 아 어, 그래서 근데 거기에 평양 장대, 장대째라고 있어, 장대째. 장대째의, 아, 교회를, 장대째 교회를, 차, 크게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수박이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여러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차,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어, 어, 나 뭐, 어, 다, 뭐, 다, 뭐, 자들도 축복받아가지고, 다, 뭐, 장관도 되고, 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예수 믿는 국회의원, 할렐루야. 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가, 아멘 좀 세게, 의사가 되고, 변화사가 되고. 네. <웃음> 어? 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이기풍이 천년이 해필 그래, 아, 그래. 또 이제 여자무당하고 또 친하게 지나가죠. 그래서 무당이 꼬시나 예? 이서방, 아, 그 아, 그왜또 떠들어? 아기, 근데 옛날 조선시대 옛날에요. 그 예수쟁이를 보고 야수교래, 야수교. 야수교. 그리고 양귀신. 양귀신, 양귀신. 예수님은 귀신이 아닌 줄믿으시바랍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성도님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 다들 아, 네. 말씀이, 말씀이, 말씀이 말씀이 능력이다. 어? 아,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6절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그러니까 생명이요, 보세요. 생명인데, 사람이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 육신의.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요, 심, 이 심장이, 심장이 딱 정지되어버려. 이거를 심, 의학적 용어로, 신정지 신정지다. 육신이 죽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생명은 영혼의, 영혼의 생명이야 영혼의 생명. 따라 영혼의,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은 네. 이 영혼의 생명은 성령이 신경 속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죽은 영혼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5장 어, 15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교회는 들렁덜렁 다녔지만 내 삶이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삶이 아니야 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주님,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치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도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나는 저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자장 찬양 부를 때 날마다 근데 여러분, 여들이 여러 소스가 있어요. 에, 목사님 맨날 아는 찬송부르시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저는 뭐아는 찬송이라도 날마다 날마다 부를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날마다 은혜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새로워, 새로워, 새로워, 새로운 날을 를 경험하시길 예시로 보러 전합니다. 그, 그, 이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사봐저 양코베이, 양컵베 양코베이 양귀신이, 양코베이가 저기, 저 장대째 거기 사, 사당을, 사당을 짓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아 어? 가서 친구들 데려가, 데려부셔야지 그래요. <웃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줘라. 아멘.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성령을, 성령. 그래서, 에베소 5장 에? 18절에 술 차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인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탁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 목사님, 나는 인생이 여기 신바람이 안 나요. 음. 성령 충만 받으면 신바람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친구를 데리고 아 옛날 한옥 집은요, 막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효가를 협가를 어느 찰나에 아우 도끼 가지고. 포회를 다 장비 제껴회를다 부셔 버리고 막 그러고 어떻게 됐어 그래 가지고 포졸 들이 와서 잡아 가지고 그때 조선시대니까 포졸 들이 잡아 가지고 어? 우리가 틈을 짜 여보세요 우리가 틈어 누가 교회 때려보시면 경찰서에 신고해 봐야 돼 신고해 아유 빨리 잡아가 록으시오 그래 포졸 이 와서 이 이풍 청년이 그냥 평양 그 평양 감옥에, 평양 감옥이 아니고 평양 감영에 음. 그 있는 그, 그 감옥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갇혀 있으니까 이 마포삼열 목사님이 탁. 아유, 감사님. 근데 그때 평양 감사야. 감사, 감사로 우리 기풍이 현재, 형제. 어. 그 우리 믿음의 사람 무조건 형제라고 우리 형제 할렐루야 아 형제, 형제 언제까지 풀어주실 겁니까 괜히 청년이 미,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좀 의경이 어색해 언제까지 풀어주실 겁니까 아 그놈은 감옥이 좀 간단하게 된다가 아이고 감사어른 괜히 나 때문에 고생, 고생하는 거야 누구 고생해 지가 교회 때어보셔고생하지만아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꾸 근데 이이기쁨 청년이 그 이게 이게 우리 뭐 교회 이게 예, 교회 모습이요아 여러분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서로, 서로 서로 여러분 막 믿는 사람끼리 서로 서로 그냥 고발하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이거 한 해개해도 좀니시 할렐루야. 어, 해가 좀 오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기풍이가. 응. 풀려가지고 딱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때 교회를 다어버린 거야, 교회를. 네. 할렐루야. 네. 그 사이에 교회를 딱 쳤고, 어, 기풍이 형제가, 기풍이 형제가 딱풀려나가지고 응. 어, 심심해가지고, 어, 심심해가지고, 죽어야, 추방해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목소리> 했는데 아 주먹은 한 거야 어? 이솝아 어 저기 장대째 그 교회 다쳤다는 소문 못 들었어 어? 벌써 다졌어그래서또또 성질 나가지고 또 무당을 또 찾아간 거예요 어? 그 인생을 여러분 누굴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줄믿으 시발합니다 네. 여러분, 악한 께속소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차 저는 어릴 때부터 시편 1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복 있는, 따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치하려고 네, 네, 네. 이, 이복 청년, 왜, 왜, 저, 감옥에 갇혔을까? 어? 악인의 무당이 자꾸 때려보시라. 그말 듣고 가서.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어발란 자리에 자리에 앉아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루하며,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예, 성교사님이, 하, 딱, 고놈, 교회 때려보셔도 잘 됐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 더 가던 옷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나 그, 이 영화를 만드는데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더라고. 내가 나 같으면, 처럼 어? 은 감옥에 돌아다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말을 한면 나도 많아. 그런데 아이고,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니 빨리 저청년 풀어 주세요. 런데요또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무당집에 또 찾아가요. 에아가요 무당집에 또찾에다교회가 불을, <웃음> <웃음> 그래, 그 교회 불을 질렀어요에가 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불을 지르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 불순간에 팍, 이게 풍요. 막, 막두려막 두려움이 막 마음이 막 들어온 거야. 두려운, 놈이. 불을 치니까 두려운 마음이. 불을 지르니까, 들은 마음이 들어서 냅다 그냥, 냅다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요. 또랑이 처박했어, 또랑이. 또랑이 처박해가지고요. 이, 또랑이 쳐놓고, 이쁘요 기절해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쳐박혔는지. 막, 겁먹고, 막, 가다가 또랑이, 그, 뒤로 뒤집어져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 갑자기, 목사님, 이거, 근접 목사님하고, 그때 여자, 전도사님 한번 계셨대. 전도사님, 뭐, 뭐, 타는 애가 없니까 어, 목사님! 아이고, 이거 불났어요, 불났어요. 그, 그러니까 편을 치는 목사님하고, 뭐, 다 보는데, 근데 시선이, 시선이 쫙 도망가는 기풍이를 딱 보는데 그냥 도망갔으면 놔둘려고 그랬는데 또락이 다 뒤로 처박힌 거야 <웃음> 그래서 보통 목사님 같은 걸 아우 저 자식 저거 교회 불질이니까잘 처박혔다 죽도록 내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 근데 목사님은요 이 마포 3년 목사님은 교회가 불이 붙든 말든 그 쫄하게 치박힌 이 기쁨 청년을, 업고업고 어, 업고 사택에다 눕혀놓은 거야.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 전도사 님번 전도사 이번 교회 불을 끄고차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절하고 3일 만에 깨어났어, 3일 만에. 3일 만에 깨어서, 그래가지고, 어, 이 기풍 청년이 그 꿈에 꿈에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세게 네. 박수 쳐주고 네. 할렐루야 네. <웃음> 꿈에 예수님이 근데 기풍의 형제는 예수님인지 뭔지 모르고 소용 뭐 달린 어색하게 뭐 생긴 남자가 어 빛이 막 바짝 바짝 예수님이여 요 보세요 오세요 예수님이요 응. 자, 이제 제가 지금, 설교 시간 빨리빨리 해야 돼. <웃음> <웃음>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흔해져. 화장 안에도 흔해져. 귀신이 들어면 얼굴이 가마티대 무당들 봐버리, 까마티티 무당들 하면 성질 내겠지. 할렐루엣! 근데, 꿈에, 하, 잘, 잘생긴 서양 사람 수요. 머리가 긴 사람이, 이러더라. 기풍어, 기풍어, 그러더라고. 그가 그러니까 막 도망가, 막 꿈에 막 도망가다가, 그가 그러니까 어, 바,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 사,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물, 축복을 받아 교회도 크게 짓고 성도들도 많고 하는데 최 사랑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서로 싸우니까 할렐루야 싸우지 마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그래그러얘기했는데 <웃음>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자꾸 자랑해야 돼 아이, 우리 목사님, 저, 못, 못쓸 사람이, 여러분한테. <웃음>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한테 목사님을,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막. 그래서 막이 여자 정도 사만 낭낭한 목소리로, 형제님, 형제님이 불을 지을 때, 우리 목사님 불끌 생각을 안 하고, 형제님이 또랑에 처박혀서 기회를 했을 때, 교회, 서 교회야 타든 말든, 형제님을 구하기 위해, 손싸가지 쫓아난 건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웃음> 거기 감동은. <웃음> 예? 근데 나 한, 그, 나 하나, 그 평가말로. 너, 아가씨, 나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래. 그, 그, 서양 사람 같이 생겨, 흙, 이렇게 생기고, 머리는 길고, 수염이 나고, 그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기풍어 기풍아, 왜 나를 핍박 집어 가라. 야, 안 돼. 그 사람이 누구야?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이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돌 같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 뜨 사랑의 용 사랑의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돼. 용광로 5000도가 되면 1800도가 되면 강철도, 쇠도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꼬챙이처럼, 어? 새꼬챙이처럼 말이오면, 심, 마음이 새꼬챙이어가지고, 누구든지 날 찌르면 나도 찌르다. 그런 마음도, 할렐루야! 성령의 불에, 용광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노가 되는 줄믿이시요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풍은 예수교달 평양 신앙으로 서 초대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제주도 에서 그러서그 전도사님이 또 사모님이 됐어. <웃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무당을 여자 무당을 쫓아버리고 <웃음> 할렐루야. <웃음> 네.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돼서 내조를 해서 목사가 돼서 자, 제주도 성결 교회를 교회를 일곱 개나 세웠는데 전라도 쪽에 가면 저 제의도에 가면 이부모산사님이 세운 큰 교회 아, 있는 거예요 아, 네. 건달도 예수만 할렐루야 아, 네. 자 오늘 건달도 깡패도 예수 만나면 인생 역전을 이룬 절 믿으시오 아,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 오늘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인생 똥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아, 네. 우사님 나는 돈도 없고 몸도 병도 없고 큰일 났어요. <웃음>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한 마리도 고기, 고기를 고기 많이 잡았으면 고기를 팔아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는 장모도 모시고 있었는데 맛있는 거 사가야 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 되는데 찾아가는 것보다 병들고 자절하고 절망하는데 우리 주님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베드로의 베드로의 빈배 베드로의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그니까 믿음이, 믿음 생활은,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서요, 로마서 8장 3절에 어? 율법이, 율법이 어?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하시라니,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다. 육신을. 육신을, 육신을, 육신을, 쫓지, 않냐고 육신을 쫓지 않냐고. 영을 쫓아. 영을 않냐고. 그래서 믿음을 하면서 육신을 쫓으면 헛방이야. 음. 오사이나 30년 교회 다녔데 네. <웃음> 그러나 30년 동안 육, 하, 육신을 쫓아가지고. 막, 하, 육신을 쫓아가지고, 막, 어? 막, 어? 어? 남편 미워하고, 애들 패고, 막, 어? 그러면 흔일이야. 음. 할렐루야! 음. 육신을 쫓지 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용을 이루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생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생을 하니, 그니까,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음. 할렐루야! 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육신에 생각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꿀 때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네, 네, 네. 아멘.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배드로, 배드로 가고, 육신을 상각해서 한숨만 푹 쉬고, 한숨만 푹 쉬고, 맞아. 우리 믿는 사람들, 한숨만 푹, 한숨 쉬지나 가까이 가지 마요, 주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가까이. 목사님이라도 한숨 푹 쉬고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 무조건 뭐, 되든 안 되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어 가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사람 대박난다 할렐루야 아, 네. 이러면 귀신이 쩌르다 도망가 버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싫은데요 할렐루야는 아, 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뜻이야근요데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가 자꾸 나와야 돼 아, 네. 응? 아, 네. 할렐루야 한번 세게 해 시작 아, 네. 응. 할렐루야 어, 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인생 대박 할렐루야 하면요 우리가 아, 네. 요 병들고 아우 저기 또먹고는 뭐 내가 얼마나 어제 고생했지만, 어저께 어, 아주 중병이 걸린 거. 어느 여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어가려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데허허허허허 이잡가에 다들 고 내가 아침에 얼마나 기대하지 마. 이것이 그아브지로 데려가려고. 이 귀신이 데려가려고. 저이 재밌어, 안 재밌어? 데려가 여러분, 데려가려고, 데려가려면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아멘. 아, 근데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면은, 영적 비밀을 알면 신비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이왜 위대한 베드로가 이 부목사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첫째 좋아졌잖아요. 참한 전도사님을 만났잖아요. <웃음> <웃음> 무당님이 여자 무당 만나는 게 나요? 아 전도사님 만나는 게 나. 전도사님 만나 아주 초덕에 어? 어? 그리고요 베드로도 여러분 참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야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내라라. 네. 여기서 여기서 육의 사람은 이다 여기서 육의 여기. 요 순간적으로 같아요 이게 사배 베드로가 6으로딱 넘어갔다면 이렇게 말해요. 이보시오, 당신 내 소문 들어보니까 음, 목수일 한것 같은데 헛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고기, 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갈리를 받아서 고기 잡았어요. 어? 고기 잡는 데는 나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어디 와서 헛소리하시나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끝난 거야. 근데 오늘 쭉 따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럼 나는 아, 나 오세요. 내가 하나 앞에 잘났다 소리 안 해요. 어?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칠풀이고 팔풀이고 사람들이 막 대해도 괜찮아요. 아,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주세요. 그 영국에 설교 영감이 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네. 설교 영감을 막주잖아나 뭐 설교를 몇 시간 여섯 여덟 시간도 내가 설교할 수 있어 영감을 주니까 왜 하나님 하나님 회장뭐냐면 주요 밤이 먹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섯 말씀에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 누가 날 욕하고 그러면 여기서 법을 끌어 안 끌어? 그렇죠 요, 요새 뭐, 뭐 유튜브에서 목사님 둘이 막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서로막서로막 지달랐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서로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이 작가들아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대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 발목의 수거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요 코스를 인생 개발, 대박, 대박 날라면요, 코스를 잘 밟아야 돼.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 첫째. 첫째, 하나님, 첫째, 말씀을 첫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을 해야 돼. 인정. 말씀이 능력이다. 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 요수화, 호수아가호수아 요수화 1장 16, 7절에 8절은, 하나님이 요수화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신천리에 있든지, 하중동에 있든지, 하상동에 있든지, 참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라 아멘. 교회가서만 아멘하고 집에 가서 아멘하면 안, 안 지키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서는 미안해가지고 아멘하고 집에 가서는 안 지키면 안돼 음?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니 이 말씀을 지켜야 하라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가니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형통했어요 아멘. 하, 나보다 똑똑하고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 다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나는 사실 목회가요. 왼발 목회, 오른발 깨금쟁이 목회다. 혼자 이렇게 밟고 치 차.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날 도와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외출인 말씀들합니다. 말씀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말물을 가지고 그물을탁 내놨더니 아 왠걸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찰랐는데 피르미 새끼가 한리안 물었는데 아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그물을 턱들었더니 나도 이 강가에 자라서 고기가 들면요 땡기니까 이렇게 그물을 탁 땡기니까 푸드독 푸드독 나 여기 있다 <웃음> 할렐루야 아 고기가 그물에 꽉 차가지고 혼자 못 들어서 안드레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 배가 다 안드레 빨리 와 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네 배에도 신어야 되겠어 어왜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아니야 여기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깊은 곳에 그물 내려가서 그말씀 쫓았던 내가 배가 배가 차고 넘쳐가지고 어? 여기 다모시어너 빨리 와서 고기 싫어 예. 마지막으로 요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그래 다제가 배를 다먹고 배들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니다 어 저분이 눈이 도대체 어떤 눈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가자 그런 데 갔거든 가자 그래도 딱 여기 그물 내려라 하니까 저분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의 깊은 데 고기가 노는 걸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보고 있을까 그럼 내 죄도 보겠네 네? 예수, 내 죄도 그러니까 자기 제가 그러니까 아, 잠깐만 주님 나를 따라주세요 나도나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나를 네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아니라 이게 안되는사람 하늘배 쓰임받지 못하니가 첫째 말씀을 안 들어 자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밀어붙여 버려 아 저거는 목사님 저, 그, 저거 렇게저 말씀하는 거는 왜뭔 소리야 저 상대방이 날빰하면탁 치면 나도 두대팍 때려버려야지 에? 뭐 그건 저건 안 맞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속으로 속으로 어? 그건 안 맞는 얘기야 오른밤 오른밤을 날 때리면 내가 두두 손이 두 나가지고 팍박 때려버려야지 뭔 복사님이 강단에서 어저께 뭘 잘못 드셨나 헛소리 하시네 이렇게 이게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너나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할라라 가면 가보질는 않았지만 베드로는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인생 역 대박을 하려가서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야 뭐 무식같은 베드로가 뭐 고기 잡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 안 만났으면 뭐, 뭐이 베드로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 잡다 죽었겠지 할렐루야 자그러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서서 나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작가 모세에 딱제제 얘기하시오. 이렇게 이렇게 아직 그단그 그 단계에서 걸려 있는 거야. 그 단계에서 더더 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할렐루야. 2023년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큰, 큰 여러분 영적인 대어를 낳고 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분으로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이기프 목사님이 청년이 건달체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되어 제주도 선고 선고를 하고 한국회에큰 별처럼 떠올랐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참으로 칼릴바도러 가서 고기를 엄청 잡고 또 예수님이 쫓아가 예수님의 수준자가되던 것처럼 우리 사랑의 이제 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 전도이자리에꽉 차고 놀라운 풍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제시에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